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파워 카스트 네오 슬림 만년필을 리뷰해 볼 건데요. 이 파워 카스트 네오 슬림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 어, ODM, 아, OEM 만년필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 생산 만년필로 알고 있는데, 중국 생산 만년필 치고는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아요. 퀄리티도 괜찮고, 가격 면에서도 충분히, 괜찮, 충분히 메리티가 있는 만년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44,000원 정도로 뭐 물론 쿠팡 기준으로 34,000원 기준으로 어 꽤나 싼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이제 외관을 살펴볼건데 외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레오 슬림이나 이름 그대로 슬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만년필에 비교해볼게요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만년필을 비교하면 상당히 슬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슬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슬림한 디자인에 넣을 건다나왔더라고요 일단은, 뭐, 클립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클립 부분부터 살펴보면, 클립은 일단 일반적인 클립 쪽폭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뻑뻑해요. 뻑뻑한 감에 클립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파워 카스텔, 여기 파워 카스텔이라고 여기 각인이 양각이 새겨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별다른 표식이 없는 아주 심플한 만년필이에요 별다른 뭐 표식도 없고, 그다음 뭐, 다른 뭐, 별다른 특징도 없는 아주 심플한 만년필입니다 초거 살펴볼게요 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띵크 만년필의 초과 매우 비슷한, 비슷하게 한비슷 생겼습니다 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처음에는 어 이번 것도 망했나? 싶을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거 나이띵크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조금 뭐라고 해야 지 야생마 같은 립이어가지고 제가 길들인데 좀애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망했나 싶었는데 막상 써보니까 사악사악거리고 상당히 잘 나와요 상당히 잘 나오고 EF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나오는 만년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립 자체에도 양각이 새겨져 있는데 이 양각 같은 경우에는 잘, 제일 잘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예쁘게 양각이 되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캡 안쪽을 보시면요 캡 안쪽을 보시면 이거 중국제 만년필 답지 않게 뭐, 물론, OEM이긴 하지만, 중국제 마연필답지 않게, 여기 안쪽에, 어 제대로 이제, 건조 방지용, 이제, 실링까지 제대로, 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에 컨버터 들어가 있는데요. 컨버터는 기본 제공되어 있는데, 이 작은 마연필 안에 컨버터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이 슬리한 마연필 안에. 전 처음에 이게, 뭐어 컨버터, 컨버터 전용이 아니라, 이제, 컨버터를 못 쓰는, 이제 컨버터를 못 쓰는, 이제 그 카트리지 전용 만료필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컨버터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금 사버렸죠. <웃음> 네. 어, 그 외에 이제 필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필감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사악거리는 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 뻑뻑하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필압에 따라서, 필압에 따라서 이렇게, 필압에 따라서 이렇게 그 역시 그 굵기가 변한 거는 변치 않고요. 뭐 거의 모든 만년필의 특징이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가다 가다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저가용 만년필 같은 경우에 필압에 따라서 안 변한 경우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파하니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